범죄, 행동, 분석관, 심리 테스트라도 하나 수사관도 아 있는 놈이 왜와 증거를 좀 봐야겠습니다 밤의 밖으로 뒤회지 말고 꺼져 중요한 일 프로파일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범죄 유형을 연구해서 자료화해두면 분명히 도움될 거야. 물적 증거만이 단서가 아닙니다 범인이 머물렀던 그 시간과 장소에 반드시 그날의 흔적이, 흔적이 나와요. 잡힐 겁니다 반드시